뭐 해요? 뭐니 아니, 아니, 아니 그냥 나? 둘이 키스할 것 같길래 일단 카메라 켜는데. 키스할 것 같길래는 뭐예요? 이미 정해진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키스를 할 거라는 점. 정... 아 저희 아까 아까 이미 진한 스킨십은 끝냈어요. 아 근데 불 꺼달래 나한테. 아니 불 어? 우리 불 켜가는 거 좋아해. 아니 우리 아불 아, 켜고 하는 걸 좋아. 다시 다시 꺼봐. 일편은 왜 더래? 아아~~ 아, 네. <웃음> 이거 또 뭐야 <웃음> 지금 안 맞으면... 어? 다시 해드리죠? 어, 나쁘지 않죠? 여기서 등받이 안 시원해? 안, 먹... 안 먹어요? 응. 조금 힘 풀어도 돼요? 응. 한이 정도? 오앙앙시고 오신 거 같은데? 뭐예요? 아 맞아, 맞아. <웃음> 또... 또 키스라고 그래요 영두아 가서 해 오지 오? 마세요. 오, 오, 오, 오. <웃음> 아, 아왜 그래 서방, 아 서방님. <웃음> 물어볼래? 서방이야? 섹시. 섹시. 아. 언니 아까 나랑 키스했잖아. 맞아. 어. 증거 사진도 있어. 증거 사진이요? 증거 사진이요. 질투나시나봐요. 진짜 나냐고요? 야입 꺼봐. 오오오오. 개이득이네. 개이득이네. 개이득이네. 무슨 일이신가요, 분들? 진짜 <웃음> 몰라요. 그냥 둘이 스킨십 하고 있길래. 나 근데 왠지 나 그냥, 그냥 원래 약간 이런 거 있거든요. 약간 이런 데 사이에 들어가고 싶어지.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큰 나냐?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안녕. 이게 이 리플 하우스죠? 판 할래? 어어, 어 손네일, 손네일. 아, <웃음> 아, 어. 네아 다시. 오. 어. 그 <웃음> 맞으세요. 야 이런 각, 각도야 이거. 야너야농부야부 건데 야동 직관님. 우리들의 환상을 이어 유진, 유진이랑 한바탕한게첫 번째가 저거든요 맞아요 <웃음> 내 퍼스트에요 아, 아니야 그거 찍기 전에 리프레밤이라는 걸 찍었단 말이야 아아 아, 맞네 근데 그건 저 찐이에요 <웃음> 근데 카메라가 없었어 그래. 아 진이 카메라 없었다고? 응뭐 있냐? 뭐 있냐? 그냥 뭐8 0 0 이런 씨블 <웃음> 할거다 했네 그 진짜 다 했네 그냥 <웃음> 아니 근데 거기서 내가 뽀뽀, 뽀뽀는 안돼 이랬어 아 키스는 안된다 그랬네 뽀뽀는 안된다 그랬어 아 키스는 안된다 그랬어 아야 뽀뽀는 안된다고 아, 했는데 키스는 된다 했다 네 그랬다고? 어, 그 드립했지 <웃음> 않나? <드릴 웃음> 않나? 아니야 나 진짜 근데 진짜 찐이었어 아, 그래. 뭔가 여기서 키스 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될것 같아서 내가 아, 키스를 막았던 것 같아 아 어, 맞아 손을 완전 걷죠 아, 네. 키스는 응. 안돼 하고 손을... 사람들 진짜였어. <웃음> 야, <얘 표치> 없이. <웃음> 나 진짜 눈치 없이 일겼음. 어디가? 저형 진짜 왜 이렇게 불쌍하게 자냐? 엎드려 자고 있지. 깨우러 가자 이제. 섬머풀 <웃음> <오, 싸움아버> 생겼어. <웃음> 어, 잘생다 뭐지 이거? 우리 오늘 우리 오늘 그거 한대. 뭐? 그거. 우리 오늘 그거 한다 그랬잖아. 나 오늘 그거 할래? 그래, 나 그거 좋아해. 뭘요? 해 <웃음> 아, 그거 있잖아. 어, 야, 은주야. 어, 은주그거 은주야, 지 그거 하지 그거 지 그거 하지 그거 지 그거 맞지? 그거 했지그지 그거 지 그거 했지 그거 했어. 했네, 했어. 어. 안경 뭐야? 공중고양이야 뭐야? 뭐 그게 뭔데? 그거, 그거, 그거, 아니 뭐 그거 했잖아.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개맛있잖아. 꼬리 그거. 꼬리 와는 지금 그거 하고 왔구만. 아니, 그거 했네, 했어. 그거 진짜 오, 열정적으로 하고 왔어. 좀더 할게. 어머 어머. 어, 어, 어, 어, 그냥 기운 정신은 못 차린 거야. 그거 그거 혼자 설 수도 있는 거야? 아니 사실 저거. 진짜 혼자. <웃음> <웃음> 근데 <웃음> 그거 나 혼자 하긴 해. 어나아 진짜? 아나 혼자 못 하겠더라. 난 누가 있어야 돼. 아 나는 나는 심지어 돈을 언제나 돈을 지불해야 돼. 어? 어 근데 나도 그거 그거 아니 아니 그거 나도 아니 그거, 그, 그거 나도 그거 나도 그거 내, 우리 다 같이 그거 할 거잖아 어, 나도 그거 돈 내잖아 우리 어돈왜 내! 공짜로 해야지 아니 그걸로 그 건물도 짓고 아 느낌 너무 없네 진짜 브로마블이 딴거 하려면 진짜 화낸나? 브로마블 아니야? 아 눈치 개빠르네 나는 아침에 그거 해야 돼. 나 그거 안 하면 나, 자, 나, 나 그냥 솔직히 찝찝해서 못 자. 나 아, 아침에 안... 일어났을 때 그거 하면 진짜 기분이 상큼해. 아 근데 아침에 그거 하면 좀 게을러지지 않나? 아 근데 아침에 그거 하고 나서 이제. <웃음> 아니 원래 모닝으로 싹 갈기고 가야 돼요? <웃음> 맞아. 물물 갈기고 가야 돼, 근데 모닝으로 싹 갈기는 게 좋대. 맞아. 어. <웃음> 씻고 나서 그거 하면 진짜 좋아아 근데 <웃음> 나는 솔직히 <웃음> 씻을 때 같이. 아, 아, 아 씻을 때 같이 할수 있지. 아, 아, 아 씻을 때 아, 같이. 그치, 그치, 그치. 어 그래? 난 씻을 때 절대 못. 난 씻을 때 하면 오히려 그게 깨. 아, 에예아안 그래? 해봤잖아. 해봤어? 아니.. 저는 근데 씻을 때 항상 해요. 아니 그리고 난 오히려 점심 막 3, 네시쯤 그거 하는 게 너무 좋던데. 저는.. 저는 애초에 씻을 때 같이 해버려가지고 애초에 음. 곧 씻을 거 같다 그러면 안 해요. 아. 아니 아 아니 근데.. 뭐 낮잠 얘기하는 거 아니었나? 낮잠이요? 음, 뭐뭔 소리예요? 씻으면서 어떻게 낮잠을 해 그러니까 오히려 깬다고 그기 그아 잠이 깼어 우리, 그, 우리 그거로 가자 요. 우리 그거로 가, 가자 그니까 양정호씨 뭐 낮잠 얘기하고 앉아있네 너는 아, 안 되는 거 음. 아니야 보다수도 해도 돼 요즘에는 편집에서 팔아 그래. 아 그래 <웃음> 나 완전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나 습관처럼 했는데 야나 원래 아, 어너 진짜 체력 불파 이게 알 사람들 아니지만 이게 습관화가 돼요 <웃음> 오 습관할 지습관화수 있지 잠깐 모여봐 저는 그거 하러 갈게요 넌 뭔데? 저? 낮죠? 아. 나와, 나와, 임유진, 나와, 임유진, 나 오라고, 임유진, 나 오라고, 영 왔다고, 영동이 왔다고, 아, 영동이 왔다고, 영이왔다 영동이 왔다고, 영동이 왔다고, 영오이 왔다고, 영동이 오다고 영동이 왔다고, 영오이왔오고 영동이 왔고영오이다고 영동이 왔다고, 영오이다고 영동이 왔다오이다 태션태션 태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정아아아아아아아아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그만.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얼굴 보여줘. 보이, 보이, 보이, 보이, 보이. 아 진짜 참 대조야. 간지러, 진짜 아, 아, 아, <웃음> 간지러. 야 어떻게 이렇게 간지럽지? 우리 무슨 일이냐? 어제 머리가 사라져. 와? 사라져? 아사 아, 사라져. 아, 사라져. 아, 사라져. 사라져. 사라져 이러고 사라져. 언니야 이때야 키가래. 봐 봐, 봐, 봐, 봐, 봐. 너안 하드 그냥? 아니 아유. 너무 귀여워서 못 했어요. 아, 입술에 머리카락이 묻었네요. 야 너네 영상에 솔직히 키스는 안 시키니까 뽀뽀 정도할때 되지 않은가? 아안 아, 돼요. 뽀뽀, 뽀뽀. 뽀뽀 가능하지? 아오 이건 입술하려 그러던데 방금? 방금 입술하려고 <웃음> 거기 돌렸어. <웃음> 나는 진짜 두두 여성분이 자꾸 제 얼굴에 뽀뽀해서 오해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싫어? 싫어 아니 좋아 싫으고 좋아요. 좋아요. <웃음> 아 진짜 부럽다. 헐왜나한테안 하고? 해줘? <웃음> 해줘? 어 진짜 원해? <웃음> 왜왜난안 왜 해줘? <웃음> 해줘? 너도 해줘! 오 깜짝이야! 손으로 오, 막고 하는데? 귀에 삐소리 나는데. <웃음> <웃음> 이거 연주 립스틱은 여기 볼터치로 만들면 돼요. 응. 그래, 그러니까 <웃음> 여기도 해주세요. 저요? 저아안 해주잖아요. 아, 형도 해줘요? <웃음> <웃음> 형도 해줘! 미쳤나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잠깐만 한 침대 몇 명에 둘네 여섯 명한 침대에 여섯 명. 신 레전드 명이? 정훈 오빠 침대. 정훈이가 <웃음> 이제 우리를 많이 좋아한다는 뜻이죠. 맞아요. 맞아 형이 우리에게 마음을 열었다. 맞아요. 우리도 우리도 드디어 가족이 된 거라고. 둘네 <웃음> 여섯 여섯 명에 남자 셋 여자 셋이네. 뭐 하고 재밌게 하고. 싶다. 그거. 그그 그 게임 한번 해요? 어? 그거. 그거? 주스 티? 아 그거. 자, 삼삼삼그그 <웃음> <아이>, 죄송한데... <웃음> 했지. 스나 아, 나만 안 해. 스니다딱 치고 쓰 그냥. 아 그래. 아 입이 좋네. 자 올라갑니다. 글로. 올라갑니다. 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걸로 뭐, 이걸로, 이걸로 뭐, 생각보 아싸, 아싸. 아싸. 아, 아, 아, 아, 아, 아. 소중한...